짠 점심 감자 그리고 웨이 프로틴 이거 하나 셀렉스 거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미스를 가봅시다. 음 가면서 단백질 초코바 하나랑 단백질 폴 음, 하나만 먹고 요즘에 하나만 먹고. 오랜만에 수영하니까 빡세네. 와서 감자 3알이랑 닭가슴살까지 다 먹고 분지 음, 하나가 수원지론 아메리카노 오늘 점심 감자 두알 그리고 한꼬치 고기 수박 점심 먹고 영상작업을 해봅시다 브로치도 만고자 자동차 검사도 지난번에 다을때 뒤쪽 브레이크 불량이라 해가지고 수리하고 음, 이제 다시 검사 통과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이제. 자 자동차 검사 자. <웃음> 오늘 저녁 잘 먹겠습니다 간이 <웃음> 다 항상 좋은 아 에스프레소에 아이스크림을 넣고 쭉잘 먹겠습니다 삼박자의 <웃음> 음, 아메리카노 <웃음> 이렇게 깜짝 к 쓰고 턱손 골프 끝나고 운동을 가 봅시다. 해세 자, 자. 아무튼 운동 가기 전에 자. 신도 20분. 어, 따뜻한 프로틴 이거 하나 또 먹고 오늘 저녁 으아. 그리고 송꼬치 네. 좋은 아침 오런 음. 아침으로는 카레 우산을 가봅시다 동생 데리러 부산 와서 이제 동생쯤 챙기겠습니다 챙기면서 어, 집에서 매운 커피랑 꿀 짜란! <웃음> 부산에 왔으니까 부산 밀면을 더 먹어줘야지 <웃음> 음 맛있다 가서 뉴프로틴 로우슈고 이거랑 로우슈고 먹자 고맙지 뭐방 <웃음> 청소하고 <웃음> 저녁에넣어 드롭 드로... 게임 좀 하고 여행 브이로그에 편집을 해봅시다 누구 때문에 돈이 없어 아아 세트 넣읍시다 운동 마지막으로 수능 분 하고 집에 가자 카레만두 양고기 영상 들어온 게 있어서 음성파일로 영상 만드는 거 어색. 어디서? 인는 이거 위로 적 하늘을 뚫었어? 하늘인데? <웃음> 잘 먹겠습니다. 음. 잘 먹겠습니다. 아침에. 음. 잘 먹겠습니다. 응. 와서 제일 기분만 잘. 이, 이, 이 자꾸 아이고. 아침부터 동생을 데려다 주러 지금 가려고 합니다 잠만 <웃음> 타벅스에서 이제 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 시험 끝날 때까지 아, 응. 동생 기다리면서 먹네. 좋아 좋아 울어 응. 갑다아 머리 좀금 거의 다 빠졌다 슬프네 잘 먹겠습니다 김밥 커피 한잔 집에서 점심 먹고 좀 쉬다가 헬스장을 가려고 합니다 잠을 안 잊었나 봤 들어가서 아파 없어요 하기를 좀 풀고 운동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치가 빨갛고 닭강산 한 조각 먹으면서 게임을 줘.